경기도 시흥 쪽에서 가게 하시는 안녕하세요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경기도 시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쌀국수집을 운영을 하신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자기가 봤을 때는 쌀국수집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단가도 안 나오고 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직접 가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볼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사실은 너무 바빠요. 가게를 양재동에 오픈하는 가게 지금 하나 찍고 있지만 또 다른 데서 가, 고깃집도 지금 오픈하려고 지금 삐중이라서 제가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사실 은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제가 통화를 하고 한번 가서 어 뵙기로 했으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정확한 걸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광주에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오픈 못하게끔 말렸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분저 와이프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와이프도 말리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결국엔그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 어머님이 아주 유명한 가게에서 참모로 계시는데 어머니까 지 같이 합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 진행을 하고 있고 와이프 분이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댓글 을 남기셨어요 근데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요 될 거라고만 생각해요 안될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된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분도 지금 그런 상태일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해보시고 느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힘들다고 판단하는데도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이 떠서 특징이 그겁니다. 본인이 느껴봐야 알거든. 참 와이프 분은 뭐 애타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느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도착해서 이쪽 지역을 한번 싹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상권이 일단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경기도에서 27평에 580이다 부가세 별도에 미쳤네요 미쳤어 이 나라가 미쳐가나 진짜 27평에서 그거 뽑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가 내가 볼때는 메인통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메인통이고 상가가 메인통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데 그렇게 나쁜 상권은 아닙니다 이제 내려서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예,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어 연안식당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연안식당 앞에 바로 들어와 있고 바로 상가들 다 짓고 있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메인은 저쪽이야 근데 여기 지금 창가들이 비어있잖아 아, 이쪽으로도 창가 계속 생길거고 여기가 지금 얼마정도 나와있어요? 21평 21평에 8천에 450 아, 여기 그 그냥 신중이네요 아무것도 안들어갔겠네 여기가 보증은 8 0 0 0에 450, 그리고 평소는 20평. 비싸네. <웃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가 이제 지금 아. 상가가 생긴 거야. 아, 이제 아. 상 생긴 거고, 여기 가게 위치가 여전있네 음. 나쁜 자리가 아니거든. 대학병원 생기고, 서울대, 어, 서울대 킹스 생기고. 바로, 바로 앞쪽은 다 앞을 여기 지금 구독자님 메인상권 들어가는 쪽인데 유동인구가 꽤 많아요. 근데 살짝 위쪽을 보시면 은 네. 코메인이라고 오픈을 해요. 네. 싸국수집이. 네. 여기가 지금 CGV, CGV 영화관도 다 들어와 있고 거리 자체는 메인거리입니다. 월세는 580이지만 거리 자체는 메인거리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로 안쪽은 지금 보면은 다 술집들 위주야 술집들이 여기는 평생이 되어있기 때문에 술집으로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뭐다 술집이야 여기는 장스를 음. 어느정도 깐다는 얘기거든 여기.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야 여기 다 몰려있다는 거는 당황구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목소리> 하여튼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목소리> 잠깐요 그리고 면제 <메뉴> 자체도 <목소리> 일단 한번 보고 올게요. 얘네가 본점 위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예, 예. 예, 더 이상 이렇게 뭐, 다른 부점을 안 내겠다. 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계약서를 제가. 는 그래서 지금 내놓은 상태죠? 네내놓 상태고 그냥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잘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오토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야요 오토로 돌려야 돼요 아니 하요 본인이 장사를해버리면 지쳐버린 거예요 벌써 지쳤잖아 이 좋은 자리를 처음부터 오토로 돌렸어요 그리고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본인이 지쳐버리다 이게 시점이 떨어졌습니다 돌리놓기게해달라서 돌려줄 수 있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 움직이는 사람인데 나는 그차이즈않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음에 제작만 봤어요. 주 좋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거 보니까 대리도 잘안고 그리고 아 젊고 중요한 있기 때문에 음, 진짜 장사 아, 아, 제대로 여기 승용을 시키는 생각 있어 아니면 지금 아예 포기를 했던가. 여기가, 여기 보면 은 가게들이 지금 한반 정도 남아다 내놔서 음, 음, 음, 음, 지금 전국이 다 이제 상황을 벗어. 아, 전국 자체. 아, 근데 아, 되는 집은데 되는 집인데.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서. 모든 게그 복합적인데. 한 가지 때문에 타격은 받을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다 뭉쳐졌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걸 놓쳤을 때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확하게 이것도 쌀국수도 소냄새가 너무 나. 소냄새가 아, 아, 아, 너무 나 소비린내가. 에, 본인이 그만큼 놓치고 있다는 거 뭔가. 아 어, 만두도 솔직히 말해서 비비고가 훨씬 맛있어. 원래 비비고를 썼어요. 어, 비비고가 훨씬 맛있는데 네, 저희 원래 여기서 이비고를 썼는데, 이비고에서 본사에서 뭐, 얼마나 20%인가, 30%인가, 만두가 원래가 이걸 바꾼 거죠 육수 맛은 어떻게 해 육수 맛은 진하고 괜찮은데.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있어. 진하면 안 돼. 원래 육수도 연하게, 시원하게 볶는 게더어려운 진하게 볶는 거는 많이 넣으면 재미있니까 근데 그 깔끔하게 붓는게 더힘든거예요 육수도 나도 워낙 쌀국수화하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진한게 싫어 나이 들면 들수록 기름깊다는게 싫고 어, 그런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어른들은 막 사골국 이런거 좋아했잖아 요즘 사골국 하는 데 없잖아 왜냐 젊은 사람들 아니면 노인네들도 기름 먹는 거 싫어. 하는 트렌드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트렌드는 계속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게 쫓아가야, 트렌드도. 내가 아,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어린 의지가 있으면 내가 도울 생각은 없다. 진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가 그런 용이 도는다 님 만나보고 나름대로 상황을 다 정리 한번 해보고 왔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 것 같아요. 저 구독자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그 제가 볼 때는 착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움직일 건데 결정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도와줄 거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영의 구독자님 가게에 와서 구독자님 가게가 어떤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차 후에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